할렐루야! 2023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생일입니다 내 나이 82살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오늘까지 살 줄은 참 생각도 못 했습니다 30년 전 52살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목사된 지 30년 됐습니다 <웃음> 그러나 이건 나이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50대 가지고 벌써 노인 된 사람도 있고 전혀 힘도 못 써요 어느 사람은 90대도 힘을 쓰고 그야말로 청춘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나이에 관계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사람이 건너거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내가 모세같이 모세는 80세에 시작했는데 뭐 나이를 갖다가 따지고 있나 이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 차려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나. 셈을 성도 여러분들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참 나는 백해 무익한 종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괴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서는 정신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어, 개척 교회를 시작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하니까 나보고 등때밀어 신학교 가라고 하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를 등 떠밀어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신앙의 동지들이 막 밀고 떠밀어 가지고 할수 없이 나는 일천 변기표만 당근을 끊고 어, 한국으로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 그래 떠밀던 친구들도 내가 복사 안수 되어 돌아오니까 다 떠나버려. 집사 때는 내가 전도하면 은 누구든지 듣고 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따라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전도를 하니까 당신 직업이니까 당연히 할 소리 하는데, <웃음> 내가 왜 당신 따라가야 되느냐. <웃음> 내가 왜 당신 직업을 도와줘야 되느냐. <웃음> 안 오는 거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요. 참, 사면 초과였어. 참, 목사되고는 완전히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려. 입도 다치고, 생각도 다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저 계속 조회한다고 몇 달간 이제 조회를 얻어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왕성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한 150명이 와버렸으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조회를 한다고 이제 몇분안 모였어요. 몇달안 돼가지고, 우리가 얻은 교회에서, 6개월 노티스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요. 그래, 막뭐 갑자기 그렇게 막부흥하니까 막, 필라 교회들이 난리 났어요. 저 교회 이다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우리가 세우던 미국 교회에다가, 막, 그러니까, 심한 그것이 편지가 많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래그 거기에서 6개월 놓쳐서 될 테니까 나가라 음. 이다이다 이게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또그 6개월 동안 교회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렌터들 교회를 찾고 돌아야 되 그런데 6개월 놓쳐 준다고 해 놓고 수요일 날, 딱 3일 만에, 교회 문을 닫아다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완전히 갈 데가 없이 막연하게 막 해라야 돼. 성도들은 문밖 기다릴 수가 있고, 들어갈 데는 없고, 예배되는 장소도 없어. 딱 3일 만에 그러더라고. 무교교회도 참 심하네. 요 <웃음> 6개월 로지 준다고 해놓고는 3일 만에 쫓아내버렸어. 그때 우리는, 제주교회, 뭐야, 교회를 그때 내놓은 교회가 많아서 샀으면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웃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야, 급하다 싶어. 가 렌트 할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일주일, 일주일, 뭐,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렌트 할 자리 찾고 다니고. 렌트를 줍니까? 참, 요 뒤에 여기, 그, 지금, 그, 설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뒤에 여 예, 교회 가지고 렌트를 돌라고 하니까 어플리케이션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 내겠다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왔어요 한 150장이 되더라고요 교회에 렌트 없겠다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많은데 기다리겠어요? <웃음> 한 150장 되는 조기묵치를 가져가 어플리케이션 내놓으일이름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아이가 알았다고 포기하고 왔어 얼마 보니 그거 보니까 저 절가에 지금 절가에 돼 있어요. 바로 뒤에죠. 절간돼 있어요. 그교회 그렇게 렌트해 돌아다니 바보짓을 했어요. 교회 사으면 얼마나 샀어요? 한달그 헌금이 삼천 불내5 0 오천 불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사슴는데이 머리가 안돌아가 처음에 뭐 어떤 거 하나도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저 뭐. 렌트만 찾고 다니다가시간다 버렸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이, 저, 라파힐, 라페티에 있는 저, 묘지가 2600개나 되는 독립운동할 때그 전쟁터 묘지, 그 안에 있는 루트란 처치를 갖다가, 그것도 몇 달이나 걸려가지고 겨우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 갔 사방에 다 묘지, 묘지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 <웃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래, 얻었어. 급하니까, 얻었나.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묘지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전다해놓으면 <웃음> 사람들이 아, 왔다 갔다는 거요. 아니, 나는 못 봤어. 그래, 아, 왔다 갔습니까? 아이, 그래. 뭐, 그 정도로 아는 거지. 내가 못 봤는데, 아, 내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오셨다 아, 가셨구나. 내가 못 봤구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그것도 얼마 후에, 그건 2년이 지나가지고, 어, 알게 됐어요. 점심을 이제 예배 마치고 먹는 중에, 어, 둘이가 소곤소곤 이야기 하는 거요. 예 집사님 두 분이. 그 그래, 이야기하는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어, 봐라 내가 안 가드나, 카드는 그래, 예에사람이뭐 말이고 가니까 <웃음> 이게, 이게 뭐야 묘지에를 으니까 어, 귀신 이 붙었다는 거요. <웃음> 무슨 말인가니까 하그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벤츄럭게 물건을 입고 팔로 다녀요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 도둑을 맞아 가지고 물건을 다잊어버렸어 그래서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이 <웃음>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응? 봐라 내가 안 켰나 이거지 응? 이 묘지가 많은데 귀신이 없겠느냐, 이거지. 한국식으로 <웃음> 이야기하면 뭐해. <뭐야. 웃음> 그, 지나가다가 듣고,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못 봤고, 그 사람들이 어디 왔다 갔느냐, 교회 앞에 보고, 경묘지 보고 놀라가 갚은 거였다. <웃음> 교회 들어오지나않고 왔다 간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웃음> 그런 사실들을, 그때 내가 몇년 지나가 알았어요. 참 멍청하기도 멍청하죠. 이렇게,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걸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못사가 돼가지고, 참,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들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로 음란나 멍청한 짓하고 멍청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을 잡아 설조와 임방에 피를 발라 구원해서 애국에서 데려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해방됐다 싶으면 뛰 나온 것 밖에 몰라 앞으로 닥칠 일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 그래 나오다가 광야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고 <웃음> 앞에는 홍해가 쾅 막혀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요 동내같이왜 목살면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잘살 건데 이렇쉴데 없는 고생을 시키느냐고 참 바보 짓을 왜 자꾸 하게 만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한 가지로 애국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국에 묘지가 없어 얘들 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국에 묘지가 없더냐 당신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인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내버려 두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버려 두라 하는 것과 똑같아.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내버려 둘게. <웃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봐라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며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운망, 불평하고 다 뛰어나가지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어려움 중에 두려움하고 가만히 섰어여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웃음>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뛰어다니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싶습니다. <웃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고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정신을 차리게 했을 건데 나는 절데 없이 밤낮으로 교회에 렌트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교인들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얻었다는 것이 공동묘지 안에 있는 교회를 얻어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며 예를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강구한 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들은 따라오다가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신식 병거 그걸 타고 따라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원자탄보다 더 무서웠어요. 전 중동을 휩쓸을 정도로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웃음> 병거 시대를 연 애굽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 덩덩 떠는 병거를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원자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웃음> 홍수만 홍수만 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만 뚝 떨어져서 그 떨어져 그루시아향떨어져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뭐 폭풍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할수 없다 이거야.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사방은 광야 그야말로 풀도 자르지 못하는 광야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 이런 형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어디 갈데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물론 죄악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십자가라고만, 내 십자가라고. 그것은 내 십자가 아니요. 죄인들이 받을 당연한 고통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보이지 주님 지신 것 같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버둥하면, 어려움 당하면 한내인자 아, 십자가라 이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 합니다. 타락간 자식, 그것을 통해서 받는 고통을 나는 자식이 내 십자가라. 이런 말한 사람 말습니 내가 사람에 대한 결과고, 보홍입니다. 그건 내가 십자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내게 돼 십자가가 되는 거지 이놈의 자식아 때리 죽이려면 뭐 한국에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욕을 많이 하는지 참 한참 동안 해방 전후에는 참 욕이 많았죠 자식들이 망할 놈 자식 뭐 지자식한테 욕을 얼마나 하고 그러다가 6결사변 당해 가지고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안하지 이제 전다 자식들 기여갖고 난리였어요. 어는뭐한두이밖에안 나오니까 뭐안막 무슨 옛날 같이 마을 놈의 자식 이런 사람 없어요. 이제 전다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뭐 천하보다 뭐 귀한 생명 자기 생명 더귀하게여기죠애 하나 키우겠다고 옛날에는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지만. 은 그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사랑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연히, 뭡니까, 노인들이, 노인들만 뭐 불러가지고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지만, 한 할머니 나와가지고, 하, 자녀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얼마 안 돼요. 몇 분이 되십니까? 여덟 밖에 안 돼요. <웃음> 여덟 명이 딴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적다는 거요 나는 몇명안 낳았어요 <웃음> 몇, 자녀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이, 여덟 밖에 안 돼요 <웃음> 그것도 적게 낳았다고 그때는 남편이 하늘이고 감이 어떻게 덤벼요 만날 바람피우면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 그래도 그래 남편 부르면 같이 있는모양이에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사회자가 크니까 얘들 명이 낫죠 <웃음> 참 어제 그 대답을 보면서 하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그때는 이게 당연했는데 요새 사람들이 보면 은 웃을 일이고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참 우리가 난하고 괴롭고 어려웠을 때무엇이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마다 철학 기도를 뭐안한 교회가 없었죠. 새벽기도는 뭐물론이고 수요기도, 주일저녁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회개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죄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그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합니다. 배운 놈은 큰 도둑이 된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겨우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큰 도둑들은 감옥도 안 가고 오히려 호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만을 버립시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점소는 종교하게 되는 것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지나친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십니다 우리 자신 자신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높은 지위와 더큰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욕심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하나님을 하나님과 을하나님 동등 때문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육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가 힘닿는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내일은 그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천하는 한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어, 극장표 전에 한번 사러 갔는데, 아이, 줄이 몇 개가 돼. 그래, 섰어. 약 좀. 한참 신나게 들어가더라고. 딴데면더 빨리 들어가. 잘 된다 싶었지.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 정상적인 사람 뒤에 안 쓰고 미친놈 뒤에 썼어. <웃음> 그러니까, 그래. 그게 근데 표살수 있어요. 가다가 새치가다가 요거도 먹는 사람도 있고 난리지. 줄을 잘써야 되는 한가지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래는 철저히 하나님과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일 먼저 내일 두째일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